우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아까 어 강의 오늘 생방송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 팬이라고 해주시는 분이 올렸는데 그 PPT를 뭐 하나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누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어 살짝 좀 느낌이 오는데 자 어떤 분이 자, 저의 팬분입니다. 어, 어 아, 에 스보이즈님이구나. 스보이즈님, 에, 어, 맞아요? 어, 맞아요? 좋아요.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. 어, 아, 팬레터야, 팬레터. <웃음> 유튜브 사상 최고의 PPT 강사 이지훈 씨를 소개합니다. 어, 좋아. 여러분, 저한테 팬레터 보낼 때는 무조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내세요. 어,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. 파워포인트로 보내세요. <웃음> 아다영님 감사합니다. 저도 너무 감사해요. 예림님도 다 감사하고 볼게요. 제 특징이래요. 제 특징 오 좋아 소통하는 생방송 2월 초기에 나타난 새로운 콘텐츠의 생방송 시청자와 묻고 답하는 이지님 친절한 답변 설명 매주 목요일날 9시에 시청 가능합니다. 음 좋네요 오 수보이즈님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? 어우 좋아. 이지 t v 는 채널이 두 개로 나뉘어져 더욱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음,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겠죠. 이지님의 장점 어 유튜브 사상 최고의 PPT 강사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유튜브에 한국에서 PPT 강사 PPT 강의 알려주시는 분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. 파워포인트 를잘 재료 특강 채널이라고 생각됩니다. 스토커였다. 이진님의 집중 비법 어~ 재즈 노래를 들으며 카페에 온 것처럼 집중하는 것입니다. 재, 재즈 재 재즈 뭐 재즈나 재즈나 뭐 읽으면 똑같은 거죠. 뭐. 자 그다섯 번째 이진님의 노력 여러분들이 ppt를 좀더 쉽고 빠르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진님 마음일 것입니다. 좋아 그거예요. 이지하게 배우는 ppt 교실 이지하게 배우는 이지tv 좋아. 아 진짜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 아, 이거 보내준 스보이진이 너무 감사합니다. 제 팬이라고 해주시는데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저더 앞으로 더 열심히 재미있는 강의 하도록 할게요.